효과음이나 배경음악 어디서 다운받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배경음악을 하면 그 슬라이드만 음악이 재생이 되더라고요 다른 슬라이드로 가면 노래가 끊겨요 어떻게 하나요?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음악 같은 것들을 넣을 때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갈때 음악이 끊기는 경우라고 말씀해주셨죠 자 볼게요 지금부터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, 여기에 지금 음악이 아마 들리실 겁니다. 여러분 자,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음악이 여기선 재생이 됩니다. 보세요.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로 갔을 때는 꺼지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. 이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재생으로 가시면 여기 클릭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자동 실행이 있거든요. 일단 자동 실행으로 눌러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쇼 동안 숨기기를 눌러볼게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쉬프트 f F로 눌러봤을 때 저절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. 그런데 여전히 다른 슬라이드로 갔을 때 음악이 꺼지게 되죠. 그래서 이번에 해볼 것은 이게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. 재, 재생되는 게 자이 음악을 이 스피커 모양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애니메이션으로 가게 되면 애니메이션 창이란 것이 있습니다.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 볼게요. 그러면 여기에 이 음악이 이 음악이 이제 애니메이션화 된 것을 알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 들어가 볼게요. 효과 옵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재생 시작이 있고 재생 중지가 있죠. 그렇죠? 근데 이 재생 중지를 봐주셔야 합니다. 재생 중지. 재생 중지를 이제 지금부터 몇 슬라이드 후로 설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까지 뭐 끝날 때면 끝날 때까지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 한열 번째 슬라이드까지 할 거다. 그러면은 열 번째 슬라이드 후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영상이 자 볼게요. 지금 제가 일부러 밑에다가 영상을 더 넣어볼게요. 그리고 해볼게요. 자 음악이 계속 나오죠? 그렇죠? 이 음악이 그 다음 슬라이드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어, 지금 음악이 나중에도 끝까지 나오게 하려면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옵션 재생 중지가 지금부터 열 슬라이드 후에 설정을 해 주시거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슬라이드 후로 설정해 주시면 음악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